너무 좋더라고요. 도 좋고, 사막에서 선인장 선인장이 이렇게 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습니다. 아, 뭐, 안 너무 음. 야, 멕시코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돼갖지고이신이 약해져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못 가서. 여기 자동차 고치는데 와서 여기 에어컨이 프레온가스가 다 바닥이 났대요. MT, MT 하나도 없대요. 그래고 지금 여기다가 쏠라고, 어 저기 정비 회사가 어, 오토샵에 갖고 이거 사왔어요. 네, 네가래. 멕시코 들어와서 아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게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안 돼갖고, 저쪽에 세븐일레븐 가서, 세븐일레븐 가갖고요. 멕시코 심카드를 사려고 그랬는데, 또 없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지금, 어, 내비게이션도 전혀 안 되고, 아주 난감, 난감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I'm going to go to the h o s <laughs> p i a l I'm going to go t h e h o s i t a l I'm i to go to the h o s t a l 어제, 어제 샌디에이고 티오아나 국경을 넘어오면서, 그 커스텀 이민 세간, 거기 사무소를못 찾아갔고요. 그래서 여기 엔세네다까지 와서, 지금 엔세네다에 있는 세간, 여기, 이민그레이션,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래는 미리,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받아놨어요. 이거, 요것만 뽑아오고, 요거, 이미그레이션 요거 폼. 이미그레이션 폼은 어딨냐고, 요거 없다고 다시 이거를 작성해서 돈을 이거 할때 미리 미국에서 입국하기 전에 이거 돈을 냈는데 다시 또 똑같은 돈을 또 이렇게 지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기 캐나다, 아니,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올 때 미리 이거 받을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건만 갖고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샌디에고, 티오아나 국경, 거기서 이민국 세관소 들리기가 힘들어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갖고, 예. 그래서 그냥 여기 엔센에다까지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여건만 갖고 와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얼마 치눌 건지. <웃음> 이제 보고. 음, 이제 다 채우면 이제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하겠죠. 음. 제제차입니다제주 제 차, 새로운 차. Hey, is it chicken? És e menudo, no, eh, carne de de res, de gracias. vaca. <much cámara> Cuídense, a t l g o g r a i a s a. las 12. ayer a las 12 de, de meio d í a saímos e nada. 로아구아구틴로 pero en san a g u s t 도 하나도 안통 하고 물어보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아직 말을 제대로 하나도 못 배웠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Qué, qué está, ¿Eh? ¿qué está? Aquí el Rancho del Llano, el Ra Rancho, Rancho con, con el respectivo menudo de, de, del cafecito del Llano. ¿Qué? Okay. <risa> <risa> uh, ¿cuánto? ¿Cuánto? ¿Cuánto? Ah, 85 pesos la orden de menudo. 85 pesos. ¿no? 80. 85 pesos. 85 pesos. dólar, dólar, diez eh, d a l a r e s u á n t o m dólar, dólar, d i e r d ó l a r e e n dólares? a m está a d a e c pesos el dólar, l serían ay caray, cuántos cuántos cuántos cuánto cuánto cuánto, ¿Cuánto? ¿Cuánto? <risa> ¿Cuánto? 맛있어. 나 있잖아. 무다이 칼리엔테. 많이. 칼리이픽소이그 매운 소스 같아요. 고 매운 소스 같은데. a n a o n a onions <laughs> then cuando con los f l a n r t a n d l d d o s n g cha s i l a n d i l e e lo y llegar a i n c u a n y o u r o d topo y a r a c h a s llegar a r i c e santa a l e i a no creo yo que n r e e k they believe you e r e o c h 어, 노이타에 있는 그이이 가라, 두 가라, 두 번이 가이 가라, 이 가라, 두 번이 가라, 두 번이 가라, 두라두번 가라, 두 번이 가라, 이라두번라이라이라두번소라 가라, 두번라라두번라라가이이 네. <웃음> 네. <웃음> 덥다. 이게 더워요. 사막에서 아침을 너무 좋네 분위기 너무 좋다. 음악도 좋고. 사막에서선인장 호텔하고 현인장에 딱쳐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너무 살발선도 하는 어 한국에 이리 민트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격도 모르고 먹고 있어요. 가깝습니다. 5초 5초 얼마라고 했는데 이못 알아들었어요. 아우라 아라 How much? n o s no. What h a is i h a t i it? w h a is t h a t s it? w h is i h t is it? is i s s a s a i i No milk. No sugar. No milk. t 커피까지 해갖고, 음, 다 해서 6불. 6불 나왔습니다. 발는데 여기다 한 그릇 사다 주려고 합니다. 그, 국이, 수프가 하나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서. 가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소고기고 그런. 응. 한번 사다가 먹여 보겠습니다. 가 오케이, 마지막. 이거. 오케이, 바바, 아이디오스 아 멋있다 로레토로레토입니다로레토 앞에 있는 바다 섬들 아예 멋있고 저쪽에 요트도 보여요 자, 기기 저기, 저기 이인데 요트 보이죠? 저도 요트 사 돌아다닐라고. 그러려고 이쪽으로 지금 온 거예요. We a y not r n e j o j o e c Nice. g o n e h h u This is nice. Uh, yeah, this is nice. Yeah. Mm. Nice one. 42 feet around 45. 42 to 5. Yeah, that's no the size is what I'm looking for. No, you only one. Just, just, I show you this one because yeah. I see the. I like it. I like the, this the, one. The, the sign with the information. Yeah. And can you keep the. the can you contact the with the. See, can you contact this? <laughs> 있습니다.